안녕하세요.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린 백마장군 주현진단 지연입니다. 선생님 그 응. 여태까지 아이템 진짜 많이 했잖아요. 나 10개월 됐더라. <웃음> 벌써 그렇게 됐어. <했어>. 요 <웃음> 커뮤니티 봤는데 10개월 전이야.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날짜까지는 안 나오는데 10개월 됐더라고. 맞아요. 저도 계약서 그 저기 쓴거 있잖아요. 그거 보고 알았어요. 와 우린 있으면 1년이구나. 그니까 예, 제가 그런데 많이 했잖아요.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 뭐 아이템이나 제일 마음에 들었던 뭐 그런 게좀 있어요 영상 중에?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손담비. 와... 방 손담비 때문에 내가 지상파를 탔잖아. <웃음> 아무도 모르지만 나예요 나. <웃음> 그 지상파를 탔잖아. 물론 거기에서 뭐이 음. 올라온 게 애매하게 돼서 뭐 음. 하지만 음. 어 일단은 뭐. 나중에 되면 알겠지. 아, 어. 잘 사는 자. 왜 다른 사람들은 다못 산다고 해도 나는 산다 했으니까. 네네네 그게 나오지 않을까? 아, 그거 도 있고. 그게 제일 기억이 남아서. 어, 기억이 남고. 네. 마동석도 기억이 남지. 맞췄는데 묻혔지. 그러게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나의 재능을 찾은 환승연애 월드컵. 환승연애 월드컵. 환승연애 월드컵. 나의 재능을 찾은. 끝잖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재능을 찾은. 웃음> 응. 그것도 기억이 남고. 어, 그러게요, 진짜.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어..하고 싶은 거? 어..연예인 지겹잖아요, 사실. 일반 하고 싶은데 잘안 안 되잖아요. 일반 일을 하면 맞춰는지안맞춰는지 모르잖아요, 사람들이. 아그 그것 때문에 사실 안 하는 아 거긴 하거든요. 아..일반은? 그래? 뭐하고 싶지? 저희가 이제 10만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음! 그래서 10만 때뭘 하고 싶은지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. <웃음> 잘 생각하시다가. 10, 10만이 되면.. 네. 10만이 되면 랜선 보살 나오는 선생님들 한번 보고 싶긴 해요.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왜냐하면 모르잖아. 다 친한 줄 아는데 한 식구가 아니거든요. 그쵸?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랜선에 나름의 이제 하시는 분들 팬들이 팬이 음, 되고 음. 또 귀엽기도 하고 또 나랑은 좀 나는 이제 혼자 크니까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. 그쵸? 음. 나름의 혼자 경쟁을 하고 있는데 <웃음> 아무튼 그분들도 또뭐 궁금하기도 하고 다 모아서 라방한번 할까요? 개판되지 않을까? 아유, <웃음> 선생님 개판되도 음. 이 랜선보살은 사실 우리 거잖아요. 선생님도 우리예요, 이거는. 음흠. 우리 거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 하면 돼요. 이거 음. 막 제가 처음에 선생님 이거 시작할 때도 선생님 부담 갖지 마세요. 이거 우리 거예요. 내가 랜선보살을 이제 하고 내가 약간 조회수가 낮고 뭔가 안 <웃음> 떴잖아, 그 차. 음, 음, 그치? 음. 근데 그때 꿈을 꿨어. 한번 꿈을 꿨는데 음. 꿈에서 이제 누가 나와가지고, 이제 나한테 옷을 사러 가는데, 랜설보살한테 물어보고 가려는 거야. 랜설보살 피디한테 물어보고 가려는 거야. 그래서, 아, 이게 내가 계속 하라는 얘기구나, 라는 게 있었지. 근데,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처음보다는 잘, 되죠, 잘 되지 않을까. 랜설보살이 <웃음> 갖고 있는 특징이 있더라고요. 이게 약간 이 무당스럽지 않은 깔끔함? 그게. 젊은 어떤 이 저의 성향과 네. <웃음> 결이 맞고 어. 또 재밌어요 저는. 아, 알겠습니다 앞으로 음. 더 음. 즐겨주세요. 구독 좋아요 0만 가자. <웃음> 어? 뭐 가면 네. 랜선에서 뭐라도 뭔가 재밌는 아. 걸 하지 않을까? 네. 뭐 이벤트라도 해서 음. 뭐좀 한번 잘 생각해볼게 요0만 가면. 그래요 좋아. 아, 알겠습니다 음. 저희 오늘 궁합을 하나 가져왔어요. 군합 좀봐주게요 군합. 여자가 아깝다 어떤 면에서 아까냐면 잘나고 잘못난 사람은 없는데 여자가 너무 애쓰고 살아 이 남자 때문에 이 둘의 합은 사실상 어 계속 합의하고 가는 한관계예요 끊어질 걸 합의하고 끊어질 걸 합의하고 끊어질 걸 합의하고 하는데 이 남자가 좀스럽게 들어와요 그래서 음. 남자 비유적 맞히기가 어렵고 남자가 가오가 좀 있어요 아, 그리고, 진짜요? 그래서, 오지랖이좀 넓다, 얘기가 나와서, 네네. 남자가 이 가오 때문에 많이 잃었어, 무언가를. 아 음. 뭘, 그치? 뭘 잃었을까요, 예를 들어. 체면 때문에 돈을 잃고, 체면 때문에, 뭐, 인맥 그니까, 체면 때문에 사람을 너무 많이 들였고, 음이 체면 때문에, 이 가오 때문에 내가 쓰지 않을 돈을 많이 썼다라고 음 얘기가 나와서, 사실상은 가장 철없는 아들이에요. 아, 진짜? 이 여자한테는. 아 이 여자 이둘 사이에는 아들의 온기가 많이 보이거든요. 아, 진짜? 근데 가장 철없는 아들이다라고 얘기가 나와. 가장 문제야야 이, 이 남편이. 아... 여자는 버티는 걸 잘해. 그리고 계속 위기가 생기면 다른 데 시선을 돌려요. 위기가 생기면 다른 데 시선을 돌리면서 계속 그순간마다 합의를 하기 때문에 남자분이 찾아왔을 땐 결혼을 하면 너는 땡큐. 이 여자가 귀인이다 소리가 나오고 여자가 찾아오면 뜯어 말리고 싶은 이런 이런 사, 관계다라고 봐요. 오, 그 여자가 지혜롭게 보이고 오, 예민하게 보여요. 그집 안에서는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하는데 대외적인 모습은요? 대외적인 건뭐 가오지 뭐. 어, 가오가 세. 뭐, 남자 뭐볼게 있나? 저 <웃음> 남자에서 이 말하는 남자 한양 말하는... 아니야? 한 오뭐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해요. 내가 봤을 때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더 많은 것 같은데. 아 그래요? 음. 이둘 이 안에는 네. 금전의 사주가 들어가 있어서 네. 어떻게 됐던좀 놀다가 목돈 들어오고 좀 놀다가 목돈 들어오고 이런 게 있을 음. 수 있어요. 네. 근데 금전의 어떤 이 둘의 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거지 사실상 끊겼다 들어올 수 있는 운기예요. 오. 아니면 벌었는데 웅통 나가거나 아, 진짜? 돈은 계속 도는데, 네. 뭔가 돈의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 집안이다라고 어... 보여지는 거지. 그래서 이 남자는 한때 내가 조금, 음, 어떤 흐름상 벌었을진 지연정, 번거에 비해 쓴게더 많다 소리가 나와요. 어휴. 뭔가 그냥 말씀해주신 것 들으면. 정말 최악의. <웃음>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, 여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선 최악이고,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 최고의 여자야. 오. 이 여자를 만난 건, 이 남자가, 어,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유지. 어, 그 여자분은, 그럼 남자분을 지금도 아직도 근데, 좋아하고, 사랑하고 있는. 아, 징글징글하대. 아, 징글징글해. <웃음> 아우 진짜 갖다 버리면, 열두 번도 갖다 버리고 싶은 게 너야! 이래. 어, 징글징글해.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많아. 그래도 안 갖다 버리네. 여자가 음, 버리는 걸 못해. 아, 여자가 사람이 됐던, 뭐 인연이 됐던, 네. 뭐, 뭐가 됐던 버리는 걸잘 못해. 어... 그래서 이 남자랑 산 거야. 아, 그래요? 그래서 산 음, 거예요? 못 버렸어. 버릴려그러면 불쌍했고. 아, 이 남자가 그래도 살아가는 자기 방법이 있어서 네. 어, 버림받을 것 같으면 잘했어. 아 진짜 남자가 <웃음> 남자가 남자가 버림받고 싶지 않아해. 근데 여자가 지혜롭거든. 네. 그리고 연민이 많아. 음. 아고 저거 내가 버리면 누가 주워다 쓸까 이랬어. 오, 그래서 음, 그래서 그래서 산 거야. 앞으로는요? 아, 똑같아. 아, 그렇게 평생 살아야 돼요. 남자는 죽어서야 철이든다. 아, 그거 안 드는 거잖아요, 저리. 죽어서야 철이 드는 걸어떻게 죽어서야 철이 든데 여자는 평생이 시집살이야. 아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시어머니도 됐고 그리고 이 남자 집안 층층시야가 피곤해. 아그 정도. 뭐 시어머니가 됐던 시아버지가 됐던 층층시야가 피곤하게 굴어요. 그리고 그렇게 가정에 해먹했던 남자가 보이지 않아. 그래서 자기 가정을 좋아하지. 그럼 남자분은 여자분을 지금도 사랑... 하고 있을까? 남자는 사랑하지. 찌가 아... 어디가서 밥 a p a p 다 먹을 거야. 이 여자니까 밥 주지. <웃음> 남자 papa, papa, papa, papa, p a 고 a papa, 진짜 징글징글 징글징글 징글 papa, papa, papa, papa, 좀 들만 a papa, p 죽으면. <웃음> 알겠습니다 <그만 물어볼게요>. <웃음> 조금만 그럴게 <웃음> 조금만 너무 확고가지고 그 남자분 일적인 면은 좀 어때요? 개판이지 개판이요? <웃음> 어. 뭘 해? 하는 거 없잖아 어. 어. 뭐. 어디 가서 입이나 벙벙벙 하겠지 지금은 좀 쉬는 것 같아 앞으로도 좀. 지금은 쉰다고? 많이 쉬었는데 어 그래요? 선생님 보시기 음. 많이, 많이 쉬었어 아. 앞으로는요? 앞으로도 뭐 비슷해 앞으로도 쉬어요? 앞으로도 그냥 돈이 용기가 있으니까 그냥 목돈이 가끔 들어와. 네네네. 뭔가를 찍었던지 아 뭔가를 내가 어디 뭐 감투를 썼든지 네네네. 내가 대표로 뭔가 남이 밖에 나가서는 아주 멋진 남자거든, 네네. 밖에서는. 그러니까 남들이 옹호해 주니까 뭐 뭔가 해서 내가 벌었든지 돈을 는아 기회는 아 있지만 돈을 열심히 노력해서 번게 아니라 그냥 돈이 들어왔고 음또 내가 번 네네. 것보다 더 많이 썼고 네네네. 이렇게요. 안타네 진짜 <웃음> <웃음> 여자분 집에서 <웃음> 평생 어떻게 그렇게 사 근데 여자가 남자 배우자 보곤 없어도 자식 보기 좋고 아, 또이 나름 이 여자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. 어... 그러니까 어, 동정심도 좀 들어오고 <웃음> 또이 아... 여자 사연을 알고 나면 뭔가를 자꾸 쥐어주고 싶고. 아, 그리고 여자 남자보다는 여자의 어떤 기운이 더 남성스럽고 더 강하고 더 음... 지혜롭고 더 단단하다 보는 거야. 음... 그니까 너무 이 완벽한 여자는 배우자 보기 없어. 궁합적으로는 몇 퍼센트예요? 없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없어. 없어. <웃음> 안 주고 싶어. 아 그래요? 아, 안, 아, 주고 아, 싶어. 안, 주고 <웃음> 안 주고 싶어. 벌안 주고 싶지요? 안 주고 싶어. 누군지 알려드 <웃음> 누군지 알려드리고 조금 더질문해안 보고 싶어. <웃음> 남자분은요. 응. 최민수 씨고요. 아이구야. 여자분은 강주은 씨 불쌍해. 최민수 씨 진짜 대외적인 모습은 진짜 남자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집안에서는 그 와이프한테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최민수 씨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더라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. 작년인가 오토바이 타다가 또 사고 났고 뭐 보복 운전하고 막, 막 진짜 이래저래 막 일이 엄청 많았어요. 근데도 아직 같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. 그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그냥 사는 건가요? 그냥 못 버리는 거예요, 강조은이가. 어... 못 버리는 거야. 어... 버릴 수가 없는 거야. 버리는 건 죄악이라고, 신앙심이 있을 걸, 이 여자가. 아... 그렇지 않아? 아, 뭐, 뭔가 이, 뭔가 믿는 데가 있을 어... 거야. 뭐 내가 이렇게 있어. 비는 데가 있을 음... 거야. 뭐 그게 뭐 불교가 됐던 천주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음... 뭔가 있어. 그 신앙심으로 네. 산 것도 있고, 네, 네, 네, 네. 이 강조은이가 네. 미련이 많고 정이 많아서 뭔가를 못 버려. 근데 네, 네. 마음으로는 천번도 버렸어. 아... 늘이 이 여자는 이혼의 고비가 마음적으로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. 도망도 좀 가고 싶었고 도망도 갔다 얘기가 나오는데 아유. 이 최민수 씨는 최, 최고집이다 에 오리지널 최고집이라고 하는데 고집에 대한 팩트가 없어. 그냥 고집이야. 아내 음. 먹고 싶어 하고 싶어 싫어 좋아 막 이렇게 되는 거야. 음. 그래도 아내를 진짜 잘 만났네요 선생님 말씀대로. 천복을 얻었어. 이 남자는 다른 복보단 배우자의 천복을 얻은 거야. 이 여자가 천 가지를 갖고 들어왔어. 음. 이 남자는 사실상 기사대기 맞거나 어디 가서 진짜 거름뱅이밥 먹어야 되는 사주거든. <웃음> 아그 정도예요? <웃음> 최민수씨 그 정도고요. 그정도왜 어... 근데 일을 안 할까요 최민수씨? 할줄 아는 게 없잖아. 음... 뭐할 건데? 가서 노가다를 할 거야. 그렇다고 뭐 뭔가 머리를 쓰면서 할 거야. 뭘할 거야. 배우활동을... 그냥 흥행한 거 아니야? 그런가? 내가 봤을 때는 연기를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음... 그냥 어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음, 이 연기의 기본기는 갖고 있지만 어. 앞으로도 활동은 배우활동은 배우가 연기 못하면 배우 자질이 없는 건데 그 정도도 배우 연기력이 없으면 <웃음> 배우가 아니잖아 앞으로도 그럼 배우활동은 쉽진 않겠네 해요! 하는데 그냥 반짝반짝 반짝반짝반짝반짝 음. 뭐 이런저런 일 최민수씨가 진짜 많았어요 앞으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? 어.. 앞으로 조심해.. 자꾸 나이가 먹어서 또 뭔가 하려고 해요 아. 감투를 쓰려고 하는데 음. 그냥 금전투자를 투자, 하지 않는 감투를 써야만 네. 이 가정이 이, 유지가 돼요 네. 이 남자가 밖에 나가서 뭘 해도 강조는 상관없는데 네. 그 문제를 갖고 집안으로 끌어들이면 강주은이가 미치는 거야. 근데 어... 막 돌아다니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상관 없어. 음... 근데 금전을 들이지 않는 감투를 써야지만 살아간다 소리가 나와. 어... 음. 아 최민수 씨 그냥 진짜 남자들이 봤을 때는 되게 남자고 뭐 바이크 타는 멋있고 그랬는데 진짜 실질적인 모습은 그냥 철없는 아이네요. 강주은이가 멋져. 아, 강주은이가 진짜 멋진 아... 여장남자고 강주은이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래요. 음... 그래서 어, 너무 꼼꼼한 것 때문에 많은 걸 놓치고 산거지. 아... 그러니까 자꾸 우물안이 된거야. 응. 아, 그래도 노년에는 좀 정신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다요 그래도 집은 재밌어. 아유... 알아서 기거든 남자가. 눈치껏 내가 버림받을 것 같으면 알아서 잘하고 내가 또 괜찮을 것 같으면 살살 가서 또 사고 치고 이렇게 해서 이 집안은 금전이 자꾸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데 계속 들어와요 계속 나가고 계속 들어오고 계속 나가고 계속 들어오는데 이 강조운이 자녀들은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게 있지 왜냐면 너무 철부지 아버지를 만나다 보니까 일찌감치 철을 둘 수밖에 없었다.